괜찮아, 씻으면 되지. 한번 물고 가봐. 아까 잘몰고 갔잖아. 얘 카메라 앞에서는 약간 진심한데. 부담스럽나 봐. 아. 아까 깨워서 미안해. 미안해. 안녕 들도 노니까 좋지. 아 고이뻐. 아 고이뻐. 언니가 존나봐아헤이헤이헤 헤헤 헤헤 헤헤 헤